아 여기에다가 이제 케이싱을 한번 우클릭하면 된다 오와와 와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바퀴 타입 바꿀 수 있어 와개 지린다 이거 진짜 야 개빈 님저 심장이 뛰어요. 아니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 하나는 음. 이제 남은 건 그거야. 다 알았고 그 이게 일량이라고 쳤을 때이량을 만들어서 왜그 중간에 철골로 연결해서 하는 거 있지? 있습... 어 연결되네? 와와와 <목소리> l <목소리> 오우와! Oh, wow. 충돌도 돼? 가 보자. 우우우 와! 와! 우와! <웃음> <and then it's> <웃음> 미쳤다. <웃음> <웃음> <웃음> 돌아온 돌아온 스팀펑크 스팀펑크 실험실 실험실 실험실 실험실. 자, 오늘은 다음 컨텐츠 연구를 위해서 크리에이트 모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게스트는 게스트 아니죠 이제? 게스트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예예 예. 직원 시 n 과 함께 왔습니다. 예. 함께 안녕하십니까 신임 사원 김춘식입니다. 어 이름이 좀 줄었네요. 아 신임 사원이라 조금 빠릿빠릿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다시 김춘. 어 엄마 나 방송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식이 될 겁니다. <웃음> <웃음> 역시 띄어쓰기가좀 많아야지 김준식이지. 지형이 아 얕은 물도 있고 아유, 상당히 좀 이음직해. 일단은 트레인 아까 영상을 본걸 기반으로다가 뭐 관련 블록들을 조금 끄내 볼게요. 시트도 아까 필요했던 것 같고요. 조립할라면. 어 시트 이렇게 찾은 거 없네. 최연가? 뭐지? 한글 시트. 좌석 좌석 와우 와우 한글화 으악! 아까 이런걸로 스팀 휘슬로 이제 막 뽀뽀 이것도 만들고 그죠? 와 플루이드 탱크라는걸 꺼내가지고 스팀 휘슬을 두고 그 다음에 불로 지져주면 세팅은 다 되는거야 시에나 이게 그리고 블럭 하나를 왼손들기 한 다음에 저거 자동으로 레일 설치를 하면은 어? 진짜 어떤거요? 아무 블럭이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다 해주는데 되게 그럴싸한 블럭이 하나가 있어 이거 메탈 거더라고 해가지고 맨 처음에 역을 뭐 여기에다가 설치한다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윤나는 섬로감? 이런 걸로 역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역을 하나 만들어본다 쳐봐 대충 요 정도 만든다 그러면은 요 메탈 거더가 좋은 게 약간 비계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같은 데다 클릭해도 이렇게 높아지거든? 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웃음> 옆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모양이 바뀌어. 음, 오, 아, 오, 음, 오, 아, 오, 예, 음, 아무튼 이렇게 어, 하고 <웃음> 레일을 갖다가 하나 설치해 주고, 아이고, 한 아, 가운데다가 설치해 주고, 요거를 우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여기 설치가 되거든. 네 비으면? 설치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 중간이 다 비잖아 그러면 으흠. 별로니까 예를 들어서 메탈 거더를 갖다가 왼손 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밑에 설치를 해줘 이렇게 자동 맨어 이쁘지. 우와 좋다 이거 근데 아 진짜 좋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게 있잖아이런식으로 낮게 네 이렇게 낮게 이으면 이렇게 자동 설치해주는거야 이렇게 중간에 아 휘어진 부분도 이쁘게 돼 이렇게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우와 대박이지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 여기 되었다 그러면은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트레인스테이션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이렇게 파운드가 된 거예요. 묶인 거야.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트레인 스테이션 이름을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이네. 크리에이트 뉴 트레인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아노 보기. 여기에다가 아까 뭐를 클릭하라 그랬는데? 응? 드렸습니다. 어디 들어온 거지? 트레인 케이싱이었어? 네. 트레인 케이싱을 여기다가 우클릭을 하면 와예와 이거고 그 다음에 케이싱을 이렇게 붙이고 트레인 컨트롤 하나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시트 하나 붙이는 거였나? 좌석 접착제로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라 그랬어 그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서 어셈블 트레인 딱 하면은 그렇지. 어렇게 된거야 어 된거야 손잡이. 어, 이게 손잡이가 된거고 그 다음에 요 이름을 어? 이거 왜 근데 서울역 이름 왜안 바뀌었냐? KCX <웃음> KCX <웃음> KCX 1호 이렇게 해놓고 일단 도로부터 만들어보자 오케이 음, 역부터 뭔가 아 근데 개 재밌다 이거 와나 나 너무 설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 이제 캡티브 곧 있으면 이제 좀 끝내고 캡티브 이후에 약간 우리 로스트 시티즈 모드에다가 폐허가 된 도시 재건 프로젝트 거기에다가 열차 추가 어때 여러분들 느낌 쏘굿 진짜 거기에다가 약간의 역겨움 추가 그게 뭐 조마포가 됐든 아니면은 약간 좀 그냥 관절염 같은 역겨움이 됐든 거기에 역겨움 추가해가지고 역겨움 한 스푼 톡 넣어가지고 그죠? 약간 산업혁명 로스트 시티즈 이제 망가진 도시에 산업혁명 일으키는 자연재해를 넣을지 아니면 몬스터 아포칼립스를 넣을지 아니면은 그런 관절염 같은 우리 신체를 약하게 할지 이런 역겨움류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보시는 김에 좆됐다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좆됐다고좆됐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부의 구독입니다. 저 케빈 채널 좋댔다고 시엔이 다음에 만나면 좋댔다고아 그건 그냥 욕이잖아요.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와. <웃음> 어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이 돼 이게?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어떤 컨텐츠 하면서 약간 도시 재건하면서 다른 도시로 넘어간다 생각해봐.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주변 구경하면서 그지응 음. 근데 물속을 하려면 물속은 설치가 안되고 내가 해본 결과로는 물속에다가 작업을 좀 쳐야 돼요 어, 물속에다가 작업을 좀 쳐가지고 물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돼 선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야 이거 개념 좋다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뭔가 기차에 문제 생겼을 때 옆에 살짝 빼놓는다든지어 빼가지고 약간 수리해야되는 그런 느낌으로 기차역 한칸 올리는게 낫지않냐고? 그럴수도있어 왜냐면 이게 문이 열릴때 어 뭘좀 아는분이네 어 문이 열릴때 이게 나중에 문도 설치해야되는데 요칸 위로 문을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타야되거든 이렇게 어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을 좀 높일 필요도 있긴 있음. 맞지 바퀴가 안 보이게끔 역에서는 바퀴 안 보이게끔 하는 게또 센스지. 뭘좀 아는 친구구만? 응? 와우 캐빈님. 어? 들러와봐요 무슨 일입니까? 빨리 와보십시오. 나는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했는데 졌다가 되게 복잡하게 해놨네 저기만 <웃음> 복잡하다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기만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 만약에 왜 철도 위에서 몬스터 스폰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치어서 죽습니다 <웃음> 아 진짜요? 예. 네. 야 이거 약간 올라오면서 꺾이는 이런 모양도 되네 와, 야, 진짜 예술이다. 이거 여러분이 곡선 보세요. <웃음> 마크의 이런 곡선이 됐다. 와우, 진짜 미쳤네요. 자, 일단 단순하게 1호선 완성. 여러분, 단순하게 궁금한 거 하나는 이거 일단 그냥 가게 해보는 거. 나우 컨트롤링 스페이스바 꾹 누르고, 아, 앞으로 누르면 W 누르면 간다. 우와! 하 혼자! <웃음> 혼자.. 아 미안 야 이거 그리고 W를 떼면 시에나 멈춰 우와.. 아 수동은 아예 베프 되는 어. 나 어. 우와 야 너무 귀여워 모드가 브레이크도 되나? 브레이크는 딱히 안 되는 느낌? 쉬익 쉬익 멈출 때칙 하는 것도 대박 서바이벌 모드야 너? 네 덤벼라! 드가자! 어, 어. <웃음> KCX1호한테 런오버 당했대 아 이게 진짜 대박이다 야 그리고 역에 도착할 때쯤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멈춘다는 메시지가 떠 어... 잠시만요 여러분 W 누르고 있다가 홀드 스페이스바 쭉 누르고 있으면 은 대박. 미쳤다. <웃음> 나도 <웃음> 야, 이거 타봐 너. 진짜 이거 신세계야, 신세계. 갑니다. 으흠. 예. 디파팅 프롬 서울역.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메시지가 뜬다니까? 아, 여러분. 어, 미쳤어요, 이거 모두. 너무 재밌어. 와. 온다, 온다. 예스! 어, 옆으로는 어떻게 갔어? 좌우 방향키 누르면 그 방향으로 꺾을 수 있어요. <웃음> 야 그런 조종이 돼? 들어자 응! 따라잡자 도망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되네. <웃음> 이게 된. 될... 이게 돼? 우와 야 이게 되냐? 미쳤다 잠깐만. 우와 케빈님 음. 내려서 커서 올려봐요 이게 지금 디레일드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탈선했단 얘기예요 우와 와아 렌치로 우클릭해서 다른 데 배치하면 된대 우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옮겨지는 거야 와 어? 또 어, 반대방향이다 어자 아마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하면? 어, 그렇지. 다르다르다르다르.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Šà, 멈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됐다. 어, 일단 옮겨 놓고 음? 어,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왜 다시 어 출발합니다. 넹. 오?! 간다. 야! 오 출발하다가 안고 싶어서 뒤로 왔어요, 제가. 아이씨. <웃음> <웃음> 어느 기차가 선로 중간에서 이렇게 멈춥니까? 아, 운전 좀해 주시면 안 돼요? <웃음> 아, 앉아요. 제 열차 제가 타고 싶어서. 우리 열차 출발합니다. 와, 미쳤다, 감성. 야 감성 미쳤다. 우리 열차 5초 뒤, 5초 뒤에 서울역에 정차해 있는 2호 열차와 충돌할 예정입니다. 아니 안돼요. <웃음>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오른 오른 오와 대박. 응? 이거 잠깐만 이거는 응. 뒤로 가서 케빈님이 운전을 해봐야 돼요. 왜? 원래 응. 스페이스바 서울역이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응, 가면 응, 응, 응. 지금 서울역에 정차해 있으니까 응. 서울역 수리로 알아서 빼줘. 그래? 네 해봐요 그냥 앞으로만 눌러도? 홀드스페이스가 서울역 정차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네? 어? 부딪혔는데요 <웃음> 아이씨 <웃음> 수동조종은 안되나봐요 그 자동정차만 되나봅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부딪쳤네 씨. <웃음> 아 됐다 옮겼다 아니 차장이 좀 무식하네 앞에 열차가 있는데 그렇게 걸라봤고 그러나? 아니. 이거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거를 그러면 약간 자동화 시켜보는 것까지 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태울 수가 있거든요? <웃음> 어 벌을 하나 태웠어? 그 다음에 스케줄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오! 오호호호역두 개가 떠! 그러면 케빈님 열차는 수리정차실로만 가고 제 열차는 음. 서울역으로만 보낼까요? 그러니까 이거 루프 포레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그럼 계속 돌겠네. 루프 포레버를 눌러 가지고 흰색 등을 켜 놓으면은 계속 그냥 루프가 되겠지? 간다. 우와. 우와. 우리 꿀벌이가 자동 운전을 시작했어요. 이안 가. 오! 근데 아마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지금 다음역이 서울역이거든요? 지금 시앤이가 열차 만들고 있는? 어? 서야돼요 지가 알아서 왜냐면 여기에 내가 신호등을 해놨거든 뭔가 오류메시지를 띄워줘야돼? 서야돼? 우와 우와 멈췄어요? 응 음. 뒤에 멈췄잖아 어 간다 아 뒤에 신호등을 하나 더 깔았어요. 선로를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아 어, 멈췄고 열렸고 근데 이거 지금 다음 번에 수정해야 되죠. 왜냐면은어얘또 여기서 멈췄어. 저 열차가 이쪽으로 와서 옆으로 꺾어 들어가면 그때 다시 출발할 거예요. 이건. 이야 진짜 그 계산 한다고. 이게 아 앞에 이어진 선로에 열차가 있으면. 어! 어! 와! 야, 진짜 예술이다. 야, 와, 진짜 예술이다. 이모드 진짜 미쳤다. 미쳤구나, 너네. 저기서 멈춰 있는 거 봐. 우와. 아. 앞에 선로에 열차가 있고 빠질 길이 어. 없으면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한 선로에 두 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빠져주면 가는 거야. 미쳤다. 야, 어떻게 이러지? 게다가 이게 지금 여기 다르잖아 한번한 한 번이 여기 다르니까 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역 다르니까 이제는 그냥 가잖아. 와. 음, 여기서 잠깐 또 멈춰주고 같은 선로 위에 제가 있다 이거지 지금. 와 대박. 내가 들어갈 선로에 제가 있으니까 난안 간다. 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딱 빠져주면 그때 난 가. 근데 여기에서 얘는 이제 번갈아서 가니까 도착을 하죠. 와우 와. 우와. 왜냐면 두개 지금 도착력을 다르게 해 놨거든. 번갈아 가면서 가게끔 해 놨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거 역설계를 진짜 잘해야 동작이 되겠네요. 근데 역설계는 지금 좀 이상하게 꼬아놔서 그렇지. 정방향 하나, 역방향 하나 해 두면은 문제 없을 거야. 우와, 제 출발하니까 여기서 딱 바꿔서 딱 대기하는 거 봐. 우와. 하면서 개쩐다. 미쳤다. 우와, 여기서 또 멈춰주고, 이제 제가 와서 여기 빠지면 또 출발하겠죠?